음. 짜잔 집을 만들 거예요 플레이코는 물로 붙이는 거래요 저는 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옥수수 전분 교구고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창의력 표현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써있네요 누구나 쉽게 만들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다는 게전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만지는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고 2,000원에 샀어요 다이소에는 참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 묻히는 패드래요. 여기다가 물을 묻혀서 쓰는 건가봐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나봐요.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등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가위로도 동그랗게 자를 수가 있나봐요 어, 신기하네 이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0개로 따로 파는 것들도 있어요 따로 파는 게 있어서는 저두 봉지 더 샀어요 여기, 음. 이렇게 여기도 만드는 방법도 적혀있요 이걸로 저는 일단 집을 한번 여기, 이집있 죠？집 을 한번 만 들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붙어요 보이세요? 이런식으로 붙어요 이렇게 계속 벽을 한 바닥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탄탄쌓는 것처럼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물을 조금씩 묻혀야 되나봐요 너무 많이 묻히면 갈라지네요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듬어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다듬을 수가 있나봐요 음 아까 제가 했던 방법이 맞았나봐요 여기 이렇게 넣고 얘가, 여기가 이게 벽돌 모양인가봐요 이렇게 넣고 살짝 넣어서 빼면 짠! 옆에가 이렇게 모양이 나는 건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재서, 요만큼 재서 칼로 살짝 흠집 내준 다음에 잘라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오, 이렇게 가릴 건데 이렇게 두르르르르 붙여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 시공을 완성해 봤어요 이렇게 십 모양으로 이제 여기에 한번 실어 볼게요 짠오전 마음에 들어요 오 생각보다 집이 깨끗하죠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짠 한 번도 있고 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뒤도 돌리고 저는 이 부분을 안 채울 생각이었는데 채워주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하고요. 짜란 집이 완성됐어요 짠 집을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이지붕도 튼튼하게 잘 붙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이 집의 주인을 짠이 친구 기억나시나요? 이제 네, 다이소에서 산 클레이로 만든 곰돌이에요. 곰돌이의 집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곰돌이는 집도 만들어주고, 곰돌이도 아주 만족스러워 보이네요. 집에 잘 들어가렴. 곰돌이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네요? 일단 짠, 이렇게 집이 완성.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